지금 뭐 하시는 거예 지금 게임 하시는 거야 지금? 응. 처음 해보는데 뭐 하시는지 잘모르 응. 부딪히는 거 아니야? 안 부딪히게 해야 되는 건가 봐. 주현이도 게임하네. 주현이 형? 제가 항상 하는 게임. 아, 농구 게임. 아 농구 게임. 어. 이 스마일이, 스마일이 은근 오늘은 살짝. 포인트인가? 베이지 컬러가 많이 들어가는 의아 베이지 컬러. 네. 그래서 일부러 베이지색 음료수 마신 거예요? 네. 이렇게 베이지에 베이지 털 같이 베이지 목도리, 베이지 모자. 거기 에 이제 역시... 금방 이 베이지에 잘받쳐질수 있는 블랙을. 블랙. 빨리 의상 컨셉 물어봐. 의상 컨셉이 무지개 떡인가요? 아니야. <웃음> 무슨 컨셉이에요? 모르겠어. <웃음> 워터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일본 가요 우리 이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간다고 했아 제가 일본에서 이제 회전초밥을 꼭 먹었고요 진짜로 제 목표가 회전초밥에서 어? 이번에 초밥 안 먹는다는데? 일본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일본은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했으므로 얼른 푹 쉬고 내일부터 또 달리는 걸로 되게 지 않은 것 같아요. 식사하셨어요? 어 식사는 뭐 그치. 하려고 하다가 네, 뭐. 하려고 하다가 네, 고기, 고기만 고기 조금 먹고 고기랑 야채 한쪽 먹고 어? 해봅니다. 오늘 되게 힙스러워요. 자꾸 자 하는 거 같은데? 일본이 추운 줄 알고 이렇게 입고 하는데 일본이 <웃음> 추운 줄 알고 이렇게 입고 하는데 따뜻 들 다들 식사 맛있게 잘 하시던데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맛있게 먹던데? 형때뭐 먹... 저도 먹었죠. 저는 항상 뭐 먹을 때는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 그럼 눈에까 드디어 일보에 도들 계속 이제 나가요 이제 더비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이제 나가요. 안녕. 예뻐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당한다고요. <웃음> リップコールよぎはい嬉しいですかん楽しいですか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いのですおですかはいあさんかこいですか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ねはいはい 아이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 이제 대기실에서 리얼썰 전인데요 떨리고 준비를 머릿속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스페셜 스테이지로 중간에 케빈 형이랑 제국 형이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에, 목소리로 그을 준비했으니까요 그것도 잘 지켜봐 주시면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자, 와사야이팅이들은 오늘, 이들은 오늘, 랭이이들 오늘, 랭이들 오늘, 랭이들은 오늘, 랭이들은 오늘, 이들이들은 오늘, 이이이 것같아가 네. 진짜 쿠했어요 진짜 쿠키토 뭔가 안심이 됐었어요 너무나도 응원해주시는 눈빛과 뭔가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저희도 어 그만큼 노래로 마음을 다살을 녹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끝났을 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언제나 몇 번에 등장하는데 똑같이 크게 함성을 질러주시는 그 음원소리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되고 싶었는데 아 여기 좋은 자리에서 저희 상담사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요. 컨셉! 브레이크아웃! 브레이크아웃! 브레이크아웃! 너무... 어. 너무... 정말... 오늘은 리지 오늘 못할 할 우리, 우리, 우리, 게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이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형님 어디 가? 오늘 제가 책임지고 선호를 데일가겠습니다 신났어 아니야나 아, 긴장돼 나 이런 거못아나 너무 무서워 안돼 요아무서 땡기는 거 아, 없으면 저 없어진 거아알지마 <웃음> 무서워 왜이렇 해서 잠깐만 아 간지! <간주> 아, <웃음> 아 무서워 수성. 이형순서 럭키박스라는 3,000원인데 제대로 고르면 좀 좋은 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 무서워! 야 진짜! 잠시만, 오, 야 뒤에 뭐 있었어? 아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에이, 아!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아, 쌤이 마세왜 그래? <웃음> 아니, 에릭만 엄마 자꾸. 아, 진 진짜 울고 있어요. 아 <웃음> 진짜 진짜 무서운 게그 사운드가 진짜 웃서어에이 아, 아, 소리가 뭐야? 너무 무서그 누가 된 거야? 어, 어, 어, 그 사람 있었어. 따라왔서깨도아이게 <웃음> 멘트 안 한다고 했잖아요. <웃음> 야 진짜 웃었지얘다얘 울어요. 얘 운다. 아 어. 이게. <웃음> <울어요. 야>, <웃음> <웃음> There's a pearl inside this. Oh, really? And wow. I put it in here as a necklace. 뭐야? 뭐야? <웃음> 레클래스. 이거 산 거야? 랜덤 박스. 어디? 랜덤 박스 하나만 갖고. 생각보다. 인가가 톡톡한데 아, 너무, 너무 걸리도 좋았어요. 예, 네, 아 아니, 네. 저는 저도 무서워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모두가 다 무서웠어요. 그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키 형도 무서워했고, 주니어 주현이 형도 앞에서 막 주저앉자 안고, 그 안에는 진짜 다시 생각하기 싫어요. 너무 난 난리였어요. 난리가. 우리 어디 가죠? 모자 보러. 자유 시간을 가져왔는데 사장님 네, 아, 모자를 보러 니면 이번 겨울을 응. 함께 보낼 모자가 필요만 그 더. 빠밤! 저기 모자가 많아요. 사장 사고 싶다는 모자아가진 아니. 없다. 어. 라 이거 서봐 이렇게 쓰면 되게 어 형님 머리가 제일 어겠는 좀. 이이데일러 써봐 봐아니 PC 이쁜데? 미스테리 상자가 있는데 이 상품이 랜덤이에요 네, 그냥 그래서... 빨리 뜯어볼까 궁금만할네 렛츠 고 나은이 우와, 우와 뭐야? 오! 뭐야? <웃음> 우와, 형 보통 돈 좋다 그래서 저,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네, 자전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작은 거가. 우와, 우와, 나 괜찮아. 와 그러면 저는 또 이제 쇼핑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와, 너무 무서워.